지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실시간 Q&A 기능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도중에 시청자와 소통하는 것은 실시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요 실시간 Q&A 기능은 실시간에 참여하는 시청자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동시에 주제에 맞는 질문을 매끄럽게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의 만들기를 클릭한 후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스트림을 클릭하고 라이브 관제실에서 우측에 실시간 채팅 아래의 더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Q&A 시작을 클릭합니다. 상자에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Q&A 시작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메시지는 고정된 채팅이 되고 시청자는 질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들은 실시간 채팅처럼 목록으로 제공됩니다. 질문을 선택하려면 선택할 질문에 마우스를 가져가신 다음 점 3개로 된 메뉴를 클릭한 후 질문 선택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질문은 고정된 채팅이 되며 여러분과 시청자가 볼수 있도록 강조 표시됩니다 실시간 방송 중간에 시청자분들이 오더라도 지금 어떤 내용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선택하려면 원하는 질문에 마우스를 가져간 후 처음과 같이 점 3개로 된 메뉴와 질문 선택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언제라도 실시간 채팅이나 주요 채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질문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채팅, 실시간 채팅, 질문 등세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주요 채팅은 잠재적 스팸을 필터링 함으로 채팅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은 필터링 하지 않는 모든 채팅을 표시합니다 질문의 답변이 끝났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표시하고 싶다면 마지막 질문 배너에 있는 닫기를 클릭한 다음 원본 메시지에 Q&A 종료를 클릭하시면 Q&A 세션이 종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적절한 질문을 신고하려면 질문에 마우스를 가져간 다음 점 3개로 된 메뉴와 신고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